우리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 제가 오히려 우리 고객님들한테 질문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 환자분들 입장에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입니까? 라는 음, 질문을 저는 상담 받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우리 원장님 어떠신 것 같아요? 왜? 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질문참 많이 하거든 우리 보영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이세요? 제 입장에서 봤을 음. 때요 어 저희 원장님은 일단 이진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 자상하시고 어, 진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일생에 거의 한번 정도 생각하시는 큰 수술을 이제 맡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듬직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게 신뢰감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신중하게 뭔가 꼼꼼하게 항상 하시는 느낌이 있으시고 나도, 나한테도 질문 한번 해봐 사장님은 <웃음> <웃음> 이태희 원장님이나 이민사장님생각님한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 이태희 원장님은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한결같다 그리고 맞아요. 나이스하다 그리고 팬썸 하다. 어. 그리고 어, 되게 유머러스 하세요. 음,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소쿨 <웃음> 맞아요. 그래요, <웃음> 그래요. <쿨해요>. 엄청 쿨하신요리고 <웃음> 어, 어... 진짜 잘하나데 바느질을 잘 하세요. <웃음> <맞아>. <웃음> 정말, 정말. 을 엄청 잘 하세요. 엄청 <웃음> 바느질을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너무 잘 하셔서 <웃음> 이런 눈썹과 상수이라든지한 검, 안면과 상수 너무너무 봉 하잖아. <웃음>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거상을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외국 다놀라는 깜짝 놀리지 너무 어, 누가 했냐, 어느 맞아, 원장님이 맞아, 맞아. 했냐 그래서 메일을 장문으로 보내오신 거에요 아 그거 보고 좀 뿌듯했어. 아, 역시 우리 원장님 다르다 다르지? <웃음> 우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 좀 다르다 이런 거좀 음. 느꼈어 <웃음> 그리고 이진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 양악이나 윤곽 수술이 참 어려운 수술인데 아무나 하는 수술도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양악 환자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그 양악했던 환자가 타병원에서 수술하고 잘 안된 케이스인데 원장님 상담이 너무 친절했다 그래서 제가 음.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님 상담만 친절한게 아니라 수술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성격대로 수술을 한다고 굉장히 그큰 수술을 친절하게 해서 우리가 음. 그만큼 음. 내가 듬뿍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환자를 되게 어필을 많이 했던 사실 음, 책임감 있게 수술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 멋있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마 이준수 원장님이나 이태원장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래 공부하지 음. 않았을까 우리 나래 실장님한테 원장님은? 저는 이준수 원장님이 약간 어, 어, 엄마 같은 느낌? <웃음> 어, 저는 엄마 같은 느낌. 되게 좀 자상하시고 되게 많은 걸 음, 알려주려 음, 하시고 제가 막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모르는 게왜 성형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거를 되게 알려주시려고 하더라고. 아, 하나라도 가르쳐 주고 응. 싶어 하지. 그리고 이렇게 음, 시기마다 교육해 주시잖아요. 음.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그래서 어, 되게 그럴 때보다 어, 공부가 되고 아는 게많아지고 저도 뿌듯하고 배울 게참 많다. <웃음> 우리 고육수 선생님. <부영상장님. 웃음>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음, 좀 있으세요. 많아. 처음엔 이제 많아. 예를 들어 쌍꺼풀 같은 경우는 절개도 해놨고 이제 붓기도 있고 하니까 어이 붓기가 계속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럴 시기에 이제 경과를 오셔서 이제 조금 저희한테 불만을 호소하실 때 원장님 상담 딱 들어갔다 나오면 환자분들 웃으면서 주세요. 그렇죠 참신기해가 <웃음> 네, 제가, 제가 아무리 뭐뭐 해도 환자분들이 계속 불만을 얘기하시다가 원장님 방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웃음> 어저 아무 문제 없대요. 갈게요. <웃음> 이러고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웃음> 보통은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긴가 봐요. 이러고 하시 계속 붓기라고 말씀을, <웃음> 네, <웃음> <웃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